아, 여러분 아침부터 고기를 꺼먹을거예요 아침에 삼겹살 삼겹살 이거는 자이들 미니에요 고기님들한 언제 구워질 예정이십니까? 자익은면 참... 아니 기다리고 있는데 고기... 참... 이게 기름이 기름. 안 뜨는데 저희가 오늘 예열 실패를 해서 딱 거친 데좀 오래 걸려요 이게 이열화 e 색깔 때문에 고기가 다거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이거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트위치가 전능. 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기 귀찮아. 조명을 좀 내렸어요. 자막을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둬야 돼요. 이게 제일 귀찮아요. 아, 귀찮아. 방탄이 한번 볼까요? 방탄 멤버들 이름도 얘기해봐 응. 내가 옛날에 제일 매력있다고 생각했던 비페할때비 비. 비. <웃음> 어, 어. <웃음> 그 다음에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집인이 어. 랩을 맡고 있는 우리의 저기 진짜 저기 뭐니 실제로 실물을 보면 제일 기공자같이 잘생겼다는 랩 몬스터 드디어 영상 편집이 끝났습니다. 자막을 확인을 하고 올리기 전에 근데 네, 10분짜리인데 금방 리코딩이 되네요. 아, 제가 이제 지금 한 9시 정도 됐는데 10시를 목표로 해서 화장대를 한번 뒤집을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 제품을 제공을 받거나 아니면 제가 거의 직접 제품 뭐 구매를 했던 브랜드 제품들인데 아직 뜯지 않아서 원래 그런언박싱 같은 거 많이 찍잖아요 언박싱 찍을 엄두가 안, 나, 엄두가 안 나요 자 여기도 뭐 정리를 한번 딱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원래 립이 정리가 되게 잘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 페르페라부터 정리가 지금 촉지적도 안되요 일단은, 파레트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박스인데, 지금 제가 화장품이 좀 많아서, 정리할 때가 좀 부족해서, 여긴 멘트가 있고요. 여기는, 아이래쉬가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칸을 지금 빼온 건데 이렇게 지금 제 화장대 한번선택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수납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 지금 한 뼘도 안 돼요 이 정도 이 안에 더 넣을 수 있는 데가 있긴 한데 이걸 아침에 꺼내서 화장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냥 이 화장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의 약간의 엄마의 취향이 들어가는데 깔끔한 거같 이거를 일단 정리를 해볼 건데 이거는 쓰리콘셀 아이드 블시고 이거는 블러셔 뭐야 여기 또 있어? 뭐야, 이거 제가 언제 사온 거죠? 나스 제품인데. 네. 어, 망꾼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고 좀 아껴 쓴다고 하고 안쓴 거. 메이블린. 거의 여기는 새 제품들만 들어있어요. 여기 다 이제 마스카라들은 제가 단종이 되기 전에 구매했던 거. 이 저, 이거. 미사에서 나온건데 이거 왜 단종돈인지 모르겠어 진짜, 진짜 잘 썼거든요 미사는 뒤에 단종이 잘됐 미사 미샤&스파이더 레시 마스카라 끝났습니다 1차 정리는 대충 끝났고 여기 있는거는 모다 정리했고 팔이트 제품들은 다 여기 대부분 넣어져있어요 연주벨이를 향해 줬어요. 어... 저 대부분 이름 저는 관리가 좀 진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주 하면은 연주 끝난 지 기억에 안 나온 연주들이 많아요, 러 정리가 끝났습니다. 현재는 정리 끝났고두 개에 가져왔습니다. 이건 이미 섀도우, 섀도우에 파운데이션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미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돌방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정리를 하려고 립 제품을 한번 꺼내봤어요 립은 제가 구매 거의 대부분 구매 제품이 많고 이 앞에 요것들은 협찬을 받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테라 제품을 서포터즈 활동을 몇개 하면서 받은 제품이 좀 있어요 거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다꺼내봤거든요 별로 없어요 제가 파우치에 들고 다니는 세가지 일달아이템입니다. 아시죠? 감성 필터 제가 거의 영상에서 거의 매일 사용했던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거 고오 그리고 요새 많이 사용하는 건데 쓰리 컨셉 아이즈 둘이 거의 똑같은 데 남성분들은 "아, 이거 뭐야? 저게 똑같은 거아니라고할수 있는 예? 아, 좀 진짜 좀 참결 같죠? 좀 이런 누디한 핑크를 굉장히 선호해요. 이 진짜 예쁘네요. 이 당장 발라봐야지. 이런 거, 이런 컬러 진짜 좋아요. 자주 브이로그 찾아왔어요